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지역지능재단 윤호호 책임전문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대한 강의가 있겠는데요. 우선 교육에 앞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강의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행정자치구 및 시도 마을기업 심사위원 한국지역지능재단 책임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마을교육육성사업, 정책자문 등 많은 일을,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 그, 그럼 오늘 교육을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윤현호 박사님을 한 박수로 맞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국 소개받은 지역재인 대단윤현입니다 그 제가 뵀던 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계신것 같아요. 어, 계시네요. <웃음> 네, 저 제가 작년에 이제 강원도 시군구를 돌면서 인터뷰를 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뵀던 분도 계신데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설명은 이제 지침이 변경된 사람 위주로만 말씀 드리고 좀 지리응답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 혹시 다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일단 설명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오늘 지침 내용 위주로 할 거고요. 혹시 이제 가장 궁금하신 업무상 회계나 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보다 잘모릅니다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업무 처리하시면서 어 그런 일들이 계속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 그런 건 차후에 <웃음>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지만 이제 우리 중 님이나 그 지원 기관 팀장님께 또 이제 상의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지침의 순서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침 보시면서 이 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전에 자료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재단에서 온라인 전화를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못 읽어 보셨겠지만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친 방향이 이렇게 수정이 됐고 이런 해당 문구는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자세히 해설하고자 을 그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부 페이지밖에안 되는 글이니까 쭉 훑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어, 일단 사업 시작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업 개요 부분인데요. 뭐, 페이지는 네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나오고 이제 마을 기업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마을 기업 하셨던 분들이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게 행자분은 마을 기업의 사업성을 중시하고 음, 매출의 기준으로 혹은 이자의 착출 수를 기준으로 마을 기업의 우수성을 판단한다 뭐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오해를 음, 반영한 지침 내용으로 이번에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 개념적인 측면이 바뀐 건 아니고요.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 새로 보완이 됐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원래 마을기업이 지향하는 바가 여기 담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세히 전달이 안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침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공동체 이익이 지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 뒤에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 공동체 이익이라는 것은, 어, 공동, 마을 기업을 운영하시는 구성원을 일컫는 공동체보다는 좀더큰위입니다 그런데 그 퍼블릭이라는 그공공이나 대중을 의미하는 단어보다는 좀더 지역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포함된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결집한 어떤 마을 단위의 공동체로 마을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나 이익이 그들에게 또 수혜가 가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담고 있는 이제 이 편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아무래도 엄연하게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 활동을 하는데. 돈을 벌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결집을 하잖아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체나 다른 이제 기관들과 결집을 하면서 생기는 지역 내 순환경제 시스템 안에서 오는 그런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에서 오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같이 행복하다는 그런 행복 추구와 관련한 이익까지도 포괄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마을개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편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이전 연도 지침보다 좀더 강화된 게 말기업의 요건입니다.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갖춰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기 보다는 어떤 성향이 말기업이고 어떤 성격을 갖춰야 이제 말기업으로 수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음,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침에 나와 있는 이 요건별 개념 정의에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설명할 때 포커스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일단 기업성인데요. 이제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성입니다. 마을기업이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갖춰야 돼서 이제 첫번째 요건으로 사업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라는 게 이제 근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이제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기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떤 어, 비영리 단체나 공익활동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의 특수성 자체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도 있고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진 않죠. 수혜자들한테 1 0 0 활동을 하시지만 그걸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시진 않고 그 법인들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비, 영리 추구가 아니죠.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마을 기업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을 사업은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을 기업이 이제 사업 성과를 평가받을 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올해 지침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 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 수입이 마을 기업 그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하고요 뭐 다른 뭐 보조금에 의존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을기업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마을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으로 계속 사업비를 충당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이제 갖추시는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고요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나야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을 기업이라고 마을 단위 공동체 기업으로서 어 마을 기업이 표방하는 특성을 갖지 않고 단순히 주민들이 공동의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기업이 이번에 이격도 지침에 새로 보완이 된 부분인데요. 순 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위는 특히 30% 이상을 이제 손실금 충당액으로 적립하라고 나와 있고요. 순 이익의 50% 이상을 향후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이제 적립금으로 유보하여야 한다. 유보금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벌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순익이 날 경우에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한 사업비로 모아야 되고 또 별도로 50% 이상을 재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또 정립하여야 합니까? 문장 하나 하나를 봤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장 그대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음, 수익을 전부 배당하지 말고 기업이 갖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요. 어떤 규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실 때, 이제 기업인들이 물어보시면, 보통 1차 년도 사업을 하시면, 그리고 2차 년도까지 사업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때 보면 순수익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구조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순수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해에 30% 이상은 꼭정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좀더 강하게 이제 한다고 해서 어필을 한 이유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데 구조를 이제 개선해 보시지 않고 이건 수익으로 판단하고 어 배당액으로 나눠 가지시거든요. 협동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이나 규정, 협동조합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체 수익을 다 이제 첫 때부터 이렇게 나눠가지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죠. 협동조합법인 유형의 말기업은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업은 법인 자율성이 있잖아요. 다양한 법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첫때 발생하는 이익이 곧 이제 개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를 많이 바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매출액을 어, 기업구조 생각 안하시면 다나눠가지시기 때문에 또 2차년도 보조금에 의존을 하게 되시죠. 근데 2차년도 심사는 1차년도 심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해녀 말기업으로 재지적 받지 못했을 경우에 기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까지 이제 와버리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추적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당액으로 나누지 말라고 하고 이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업으로서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합동조합기본법, 농업법, 경영체고 이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말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말기업 법인을 준비하시는 이제 영리추구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법령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기업은 다른 어느 어, 보조금 사업보다도 이제 법인 자율성은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되, 어, 지침에는 이제 늦냐, 맞냐를 많이 고민이 돼서, 어, 마지막까지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행자부 지침 방향은 이제 향후 협동조합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공동체가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좀 규제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마약업법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규제라면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권장하는 다양으로 가자는 게 이제 행자부 분들의 이제 생각인데 어찌됐건 마약업의 특성이 법의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번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원래 지침이 작년 지침과 달라진 게 아니? 그 이제 마을기업은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마을기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마을기업 신청을 받으실 때요. 지급 신청 단시를 기준으로 법인이 아닐 경우에 신청서를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지침까지는 일단 신청을 다 받고 그 법인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어,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체결, 아,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면 법인 설립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약정 체결 하셨었죠. 그게 이번 지침에 전면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 당시부터 법인 체결을 완료하시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아직 설립전 교육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회 진행을 앞두고 계셨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 완료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시군구 단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셔서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행여 받으셨더라도 적격하지 않음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이후 시도로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 시도 추천일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셔서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전 시집에도 공동체성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완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 말견 출자자는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이고 지역주민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말기업에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침에 바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5인일 경우에는 5인 모두 말지역주민이어야 어, 말 됩니다. 70% 이상의 요건이 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6인일 경우에 반영이 되는데 5인이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5인 많이 갖춰서 들어오시는데요. 5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5인 모두가 마을주민이어야 아, 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이 부분이 지침 인쇄할 때까지 계속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최종 인쇄본까지도 5인에서 10인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말렸죠. 이제 지금부터 당장 10인이면 많이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거고 이미 연말부터 어 교육이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뀌면 혼란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권장, 권고사항으로 남아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10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어 결사체를 구성해서 법인을 완료한 이후에 말기업 신청이 가능한 걸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나 소비자, 고용자 등 지역의 순환경제 구성원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그동안 이제 기업이 기업이고 기업이 마을이나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육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나 어떤 경제 조직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따로 과제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이터 설립 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든다면 이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이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명회나 교육에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부분은 지침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분이 가장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이번에 제가 아까 앞에 마을역 개념 부분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의 이익과 편익 추구와 관련한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우선 핵심은 그겁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회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 전체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은 마을 그대로 우리 마을의 브랜드를 우리 기업이 달수 있는 그런 이점을 우리한테 부여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기업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 모두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갖춰야 되는 기본 요건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공공성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요건들이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제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설명하는 요건들이고 원래부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이란 예를 들면 강원도민 전체의 편익을 추구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포함한 우리 지역의 이제 이익으로 우리 마을기업의 이익이 흘러 넘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과 구성원이 지리적 정서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공동의 자본 투여와 마을기업이 공공성을 갖춤으로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바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침에서 마을기업은 어떤 구성원 1인과 그 1인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50%만 안넘으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건 이겁니다. 그기에 포함되는 그 1인의 출자 지분 또한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마을 기업상 특정 개인의 출자 비율이 과도하게 많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고도 이렇게까지 어떤 비율로 조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비율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의 지분 비율이 30%가 넘지 않는지를 기초 지자체에서 좀 신청서를 받을 때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말 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따로 있는데 모 기업의 한 사업팀이 마을기업을침정하시는건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많이 사례로 발생하는 것은 어, 마을의 주민회입니다. 주민회는 그동안 법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걸리지 않았는데 주민회가 어떤 농촌사업이나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일부 법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마을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주민회가 있고 그 회가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야의 장을 중심으로 부녀끼리 모여서 다시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마을 중심으로 모범인이 있고 별도의 법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구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모법인이 마을기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지원사업을 피해서 신청하셔야겠죠. 모든 국가보조금 사업은 기한이 있고 연한이 있죠. 그래서 해당 기한에 큰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끝난 이후에 다시 말격 신청하시면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말기업의 지역성입니다. 지역성이 이제 제가 앞에 전을 드린 것처럼 지역성이 말기업의 어떤 차별성이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지역성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말기업 요건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성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한 가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수정이 됐죠. 어,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2015년 지침까지는 사업비의 10%만 자부담을 갖추면 마을기업의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업 출자자의 70% 이상이 이제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고용인력의 70% 이상 또한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인의 출자자가 마을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바뀐 거는 지역의 범위 규정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도농복합시와 관련된 부분만 있거든요. 어 페이지로는 네 4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범위가 대부분 2015년 지칠내용과 유사하지만 맨 아래쪽에 있는 읍면 지역이 있는 동농복합시의 경우에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읍면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읍면 단위가 있는 동농복합시의 경우에 범위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도 단위에 시 단위에 이제 있을 경우에 어, 마을기업의 일부 무슨 도, 무슨 시에 계신 분들이 흩어져서 5명 이상 마을기업을 출자해서 마을기업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의 어떤 지역 범위보다 훨씬 큰 범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협력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농복합 시의 경우에 읍면 단위로 축소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침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에 제외 대상이나 중복 지원 제한은 이제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게 네, 달라진 점은 없는데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이거는 이제 이후에 광역시도 심사도 다 통과하셨더라도 현지 실사단이 꾸려집니다. 현지 실사단에서도 어 실사 지침상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힘든 과정을 다 겹치셨는데 행실사어 지정 심사 이전에 이 이유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처를 받지 않으시도록 이제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을 서류 보실 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타 기관 혹은 타자체와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나 자격증 발급 사업은 말기업으로 전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자격증 발급 사업을 하시는 일부 말기업이 있습니다. 있는 말기업은 소급 적용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작년 심사에서 이런 해당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침에 명확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민간자격증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국가가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국가 명의로 하지만 그것을 교육하는 사업 또한 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사업은 전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기존 지침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원, 아니, 저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다른 이제 정부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원래부터 원칙적으로 불가했고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화 마을 일부 문의하시죠? 사무장 입건비 받고 있습니다. <웃음> 있습니다. 네, 말기 그런 부분 들어와 오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같은 행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크게 칼날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그래서 제가 뭐평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례를 설명드리는데 일부 말을의 경우 어, 사, 사무자 인건비를 받고 계시는 분은 말을 어, 구성원으로 회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복 지원 여부를 크게 판단이 어려워지죠. 근데 하지만 어, 우리는 직원이니까 직원분들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기타 국가보조금 사업과 중복 여부는 전부 판단하셔서, 어, 애매할 경우도 심사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예, 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원에 5천만원, 1차 연도 5천만원, 2차 연도 3천만원,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출자 비율로 높여달라는 것, 그 부분만 바뀌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부담 사례만 좀 수정이 됐고요. 다른 거는, 어, 어 지방자치단체랑 최소 2회에 나누어서 보조금을, 어, 주셔도,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사 일정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000년도 지원 부분이 좀 많이 수정이 됐어요. 여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2000년도 지원 심사가 물론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성과 및 2차 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지적 가능성을 두고 이제 어 해당 내용을 심사위원단에서 판단해서 말려을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크게 달라진 점은 이 부분입니다. 1차 년도 사업 개시 후 여기서 사업 개시라는 건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정 체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시죠? 약정 체결일 기준으로 어, 보조금 정산일까지는 당연히 1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1차 년도 지정을 받으신 이후에 차년도에 마을기업에 신청을 못하신다는 거죠. 어 쉽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신규 마을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018년도에 2차 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지금 나온 음, 지침치고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2016년도에 2차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한해서만 예외 조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차 지원 신청한 말기학은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하다.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말기학 지정을 받은 말기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훈련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약정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약정일이 7월 가까이 돼서 약정 체결을 하셨던 이제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전국 사례를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해당 마을기업이 지금 이번 심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작년 지침과 재작년 지침을 보시면 원칙상 2차 년도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말기업은 보완해서 한번더 신청이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총두 번의 기회만 있었지 이후로는 다시는 말기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열렸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2020년도 지원 심사에서 최종 두번 탈락한 말기업 중에서 탈락 맨 최종 탈락 기준일을 이제 이후에 2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말기업은 한 번에 한해서 한번더 지원 기회를 갖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을 느끼는 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뭡니까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어,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범적으로 운영 여부는 당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모범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하실 다양한 이제 곳에서 전문가들이 모이시겠죠.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나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여기 문장 그대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 마을기업에 한해서 한번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이제 기초에서 계신 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실 걸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아까운 자원 이거를 그대로 사장을 시키기에 너무 아까운 자원을 가공하시거나 상품으로 개발하시거나 어떤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셔서 어 마을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하지만 자신 있게 말기업 브랜드를 걸고 계속적으로 말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당이 된다고 보고요. 14년, 15년 동안 2차 지원 실패하신 말기업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실 때이 부분 꼭 이제 포함하셔서 설명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제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말기업은 이제 별도로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행담은 지치 방향인데, 우스마일 기업은 원래 이제 선정을 해왔죠. 근데 우스마일 기업은 이제 최고 10개. 전 도움만 선정이 되어 왔다 보니까 자립형 마을기업이나 어떤 스타성을 갖고 있는 마을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지속성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해 줄수 있는가를 매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우수마을기업과 같은 이제 또 다른 지원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라고 열려 있습니다. 앞부분 사업개요 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추진 절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그대로 따왔는데 10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2월 3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침 설명을 드리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침이 그런 거 치고 너무 늦게 나와서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행자구에서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기업 법안이 어, 통과를 위해서 행자구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결부 시켜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이제 지침이 너무 늦게 나와서 많이들 죄송한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변명을 하지만 어 최대한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이제 정진하고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지금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전체 일정이 7월 이전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체 일정을 조금씩 앞당기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인데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원 기간 선정이 지금 오늘 심단이 계시는 거 보니까 강원도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t f 이후로는 최대한 빨리 2015년 연내에 지원 기간 선정을 완료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아마 올해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올해도 지원기간 선정이나 계약 그런 모든 부분을 연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 그러면서 그 당겨지는 게 설립적 교육 부분이죠. 그런 일정이 조정하시기를 바라는데, 일단 올해는 이런 일정인데, 올해 말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도 이제 이쪽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와 이제 설립적 교육 운영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문 교육 이런 것들 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2월 안에 정보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모는 일괄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신청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동안 공모 자체도 기초에서 하거나 이제 일부 자율성이 있었는데 기초에서 공모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 기한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최종 취합일이좀더 미뤄지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면 공모 자체는 관영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공모는 네 뒤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전체 일정상 2월 말까지 적격권, 아 뒤에 제가 설명을 차라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기관 선정을 이렇게 하는 때 앞에 부분에서 이제 기초에 계신 분들은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지원기관분들 와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원기관은 반기별로 외교 교육 계획을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교육 대상이나 시간 장소 등 구체적 계획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기관이 어 지금도 많이 엄청 업무가 많으셨지만. 어, 심사 운영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구조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기간 행사고 지정 심사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이제 지침에 포함이 되었고요. 교육 부분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설립적 교육의 내용이 있지만 주, 음, 추가된 부분이 전문 교육입니다. 사회적 교육은 우선 입문 기본 심화 과정의 24시간 이전과 같습니다. 24시간에 모두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교육 이수 확인증을 첨부한 말기업만이 말기업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상관 지역의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어, 설립적 교육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전일제로 뭐 2일에서 3일 동안 운영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나 섬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도서 산간 지역에 직접 가셔서 설립적 교육을 운영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설립적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지자체와 지원기관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어, 일부 비용은 좀 지불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설립적 교육은 반드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셔야 되고 이수 확인증도 지원기관에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이 좀 바빠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올해 추가된 부분이 2차 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와 우수마을 기업 신청 희망자를 반드시 전문교육 과정 4시간을 이슈하여야 한다는 게 올해 지침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2차 년도에 혼란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 어떤 내용이고요. 원래는 설립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차년이고 2차년이고 계속 도전하실 수 있었고 언제든지 우스마을 기업에도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차년도 지원 전에 설립전 교육 일부 과목 중에서 전문 교육으로 운영되는 과목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이수 확인증에 첨부하셔서 2차 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우수마을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수마을기업을 이번에 지원하셨는데 떨어지셨으면 내년에 또 들으셔야 됩니다.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해에 개최되는 설립적 교육, 전문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시라고 설명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어, 하반기에 설립적 교육이나 전문 교육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말기업이 우수 말기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설명해 하실 때이 부분을 반드시 연두해 주시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지원자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이거는 설립적 교육과 맞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 말기업은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제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신청 연도에 새롭게 이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강화했느냐 진입장벽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마을기업이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정보 접근성이 강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개별에 맡겼더니 잘 안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가 좀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말격 운영하시려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1차년도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2차년도 사업할 때는 새롭게 사업 구상들을 하시죠. 그럴 때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 과정에서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격도 어, 여기서 지금 3인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이거든요. 임원분들 있잖아요. 대표와 총무를 포함한 실무자 분들만 들어도 그걸 교육을 받고 가서 이제 다 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서민을 규정을 한 겁니다. 다음 공무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무는 기초 아, 광역에서만 하고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많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각부 심사에서 요구되었던 어, 서식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어, 지영의관 팀장님이나 이제, 주, 어, 광, 원도주무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 심사를 가려면 이 서류가 다 있었어야 했고요. 행자부 현실실사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재무제표가 추가 제출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고요. 뒤에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재무제표 추가가 이번에 이제, 강조가 된거죠. 의무화 된 겁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마을기업 대상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1차 2차년도를 포함해서 자립형 마을기업으로 모두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시거나 어, 전년도 정상보고서를 걷고 실적을 관리하실 때 재무제표를 다 받으실 때 해당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봤는데 3월이면 재무제표를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말기 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 5월이나 6월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어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3월에 말, 재무제표를 받는다는 것을 계속 공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기 분들이 3월까지는 재무제표를 준비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이런 서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자부담 예정은 아 그러니까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통장으로 전부 입금을 하시죠. 근데 일부에 법인이 설립이 완료된 부분, 아 기업 만 말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바뀐 상황에서 아마 일부 말기업에서는 이각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법인 설립 당시에 작성, 아 조성한 기금의 일부를 떼서 마을 기업 출자 비율을 맞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원칙상 여기 들어있는 회원 명부 있죠. 회원 명부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식 6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회원 명단과 함께 그분이 얼마를 출자하셨는지의 출자 금액을 다 이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 마을 기업은 이 당시에 이미 법인이세요. 그래서 법인이 설립할 때 우리가 법인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떼서 우리가 합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금에서 떼서 출자금 20%에 해당하는 거를 자본합통장에 통으로 입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부분 때문에 심사 때 굉장히 혼란이 많았지만 그 부분의 지침에 자세히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할 경우에 회원 정부의 동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과 회원 서명을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이 회원 명부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하시고요. 이 부분이 없이 법인기금에서 일과 출자하였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 결과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들으시면, 들으시면 겠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심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가 많았죠. 시도 어, 시군구 시도 획답부를 거쳐 3단계에 거치는데 중간에는 현지 실사가 최소 2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심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든 하나 줄여야 되겠는데 뭘 줄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기초잡지단체의 심사 결과를 이제 생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한 외교 수렴과 TF 회의와 뭐그 이후의 전문가 수렴까지다 마친 결과고요. 해녀 이제 많이 어, 어, 혼란이 있으실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목적 자체가 마을기업 분들에게 최대한의 사업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제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서류를 받느냐 일단 신청 신청 서류를 받으시면 적격한지 여부를 적격 검토하시면 됩니다. 어, 시, 서식 10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격 검토 확인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말기업 기본 요건 있잖아요. 기본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지만 판단하셔서 어긋남이 없는지와 해당 서류가 충분한지만 판단하시면 통합니다. 네. 그런 것들의 요건은 그 적격 검토 확인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을 서류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게 지금 제가 일부러 적어 놨는데 지침 문구 그대로입니다. 현지 조사를 일단 가시죠. 지원 기간 이제. 분들이랑 주무관님들이 같이 현지 실사를 갔다 오셔서, 그 결과와 그분들이 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결과를 제출 서류를 이제 판단해서 적격평가서를 작성해서 적격할 경우에 검토확인서를 다시 쓰는 것처럼 지침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못하고요. 현지 실사를 다녀오신 이후와 신청 서류가 판단이 해셔서 괜찮으면. 적격 검토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격 평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조사표에 근거한 자료를 정리하시고 원래 하셨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조금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좀 불필요한 부분을 좀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지만 큰 혼란은 없으실 거고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지 조사표와 적격 검토 확인서 그리고 말기업이 제출한 제출 서류를 갖추셔서 기초자치단체장에지인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걸 명의로 시도에 추천하시면 시도 심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어 우리 시도는 너무... 굉쟁히 치열해서 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윗분들의 생각이나 의회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수 있지만 대면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지만 적격 검토를 이미 담당 직원분들이 하시잖아요 적격 검토를 통과하지 않은 못한 마을 기업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말격을 대상으로 괜히 심사위원회는 열지 마시고요. 어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 너무 유사성을 갖거나 이렇게 그냥 적격 검토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네, 넣어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제 서류가 다 넘어가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하시되 이제 다 갔습니다. 다 갔고요. 이제 기초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말격 심사일이 열리면은요. 심사일에 이제 말격대표나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직접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되 어 하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심사일는 이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바뀐 부분은 여기입니다. 작년까지는 행정단치부 추천위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원도 어, 행정단치부 추천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지도의 행정단치부 추천위원은 두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7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열리고요. 말경 대표분의 브리핑을 들으신 후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과연 자치단체 심사를 완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네. 아,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심사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에서, 어, 20% 이상의 신유형 말기업을, 어, 추천을 하셔야 되는 거, 쿼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신유형 말기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자치구 심사입니다. 행동자치구 심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광역에서 심사 서류를, 행동자치구로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신사, 실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실사위원단이 현지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지금까지 어, 행정자치부 실사는 주역진흥대단과 행정자치부 직원분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밀렸죠. 제가 작성해서 드린 전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작년에만 400개가 넘는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나와도 다못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 30인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이 구성이 될 거고요. 실사단이 동시에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칙 시도가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일정을 잘 따라와 주셔야 동시에 실사단이 파견이 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식사단에는 강원도분들도 2인 이상이 포함이 되고요. 강원도분은 강원도의 원칙상 오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자부에서 최종 지정 심사를 하고요. 음 그런 이후에 약점 체결을 다시 기초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뀐 부분은 한 가지인데요. 모든 심사는 그래서 4월 전에 다 끝나서 4월 초에 약점 체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지침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상 어려운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달려야 될것 같고요. 7월 이후 이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7월 이후 말격 심사를 위한 추천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원하시면 상하반기에 나눠서 말격 지정 심사를 하셨었죠. 이제는 하반기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빨리 도시면 2회에 걸쳐서 말격 지정 심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젠 상하반기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회를 하시더라도 상반기 이전에 모두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죠? 마을분들의 최대한 긴 사업기한 보장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연내 정산 맞추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심사 자체를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최대한 상반기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제 잘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는 시행착오가 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약정 체결을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가장 오래 기, 오랫동안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침을 상세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어 제가 저희가 뭐냐, 예, 어 내용들이 많이 그동안 지리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하려고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어보실수록 어떤 판단 근거를 삼을 만한 이제 문항들이 좀 많이 뜨 생겼고요. 어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이제 어. 사업장을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들 생기고 있어요. 뭐. 사업장이 갑자기 원래 내가 임대료보다 갑자기 비싸져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부득이 사업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직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관내에서 옮기셔야 합니다. 관내라는 게뭐 도시 지역에 같은 경우에 구단이다 보니까 범위가 작아서 바로 옆 동네로 이사가도 구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은데 이제 도 지역에 좀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조금 가능하고요. 워낙 마을의 결집력이 강하고 사업장을 또할 만한 땅도 좀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 어, 장을 변경할 경우에 아니 변경 여부가 생기면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변경사항에 대한 서식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근데 계획을 올렸는데 변경사항 할 경우에도 그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법인이 바뀔 때도 신청 허,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요. 사업자을 옮길 때도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당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이후에 앞으로 이사가 이전 예정지의 관할 어 장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쉽지 않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지역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성을 갖춰서 말기업 지정을 받았는데. 지역성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절차이죠. 그리고 그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마을 지역의 개수가 되는 건데 어떤 한 분의 행정자치장관의 허락만 받아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오래 바뀌었습니다. 작년 지침까지는 인건비는 20% 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고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임원 및 대표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수당 지급이 불가해졌습니다. 앞부분 설명에는 약간만 나왔는데 뒷부분의 회계 및 정상적인 부분에 대면 좀, 좀 강하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럼 그사람들을 무임금으로 항상 동상 하는 겁니까? 라기보다는 인건비성 지출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이제 그런 기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이렛 분들이 좀에 아마 불만이 좀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누구의 의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처음에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건비성 지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점검 및 평가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마을기업이 만으로 5년이 넘어왔죠. 그래서 일부 2010년, 11년 그 당시 좀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던 그 당시 지정됐던 마을기업들이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침을 소급 적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 올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안 통과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마 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겁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이 법으로 인해 일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아, 문제가 될 거고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말기업의 지정 취소와 뭐 환수와 물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문의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작년에 벌써 5년 차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혹은 의회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죠. 일부 좀 이렇게 덮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많이들 숙제이자 과제로 남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침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는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현장 방문이나 지도 점검을 좀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결과를 그동안 관리카드로 작성하셨는데 워낙 바쁘시고 말을 기업만 담당하시는 거 아니신 거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카드가 그냥 이렇게 쌓이거나 한꺼번에 작성하시거나 좀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월 10일까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취업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보조받는 마이기업이 마이기업 시행, 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나 시정 조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이 페이지죠? 네, 하여튼, 자세히 나와야, 아,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되, 이제 대부분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지침들이 다 적용이 되어 왔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립형을 포함한 마약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수, 무조금 환수와 지적 취소를 지자체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분의가 많이 들어와요 의지도 되게 강하시는데 좀 운도 나빴고 물품도 아까운데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컨설팅이 어려워서 좀 저렇게 놀고 계신다 그런 경우에 회생을 위해서 다른 마을기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써먹으면 안됩니까 이런 경우 많이시죠 지침에 의하면 원칙상 안됩니다 약정 체결을 위해 작성하실 때 이제 음, 실행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실행계획서상 미기재한 물품 등의 취득은 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실행 계획서상 작성해서 구입한 물품이나 시설은 다른 용도와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 사용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래서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 등이 불가하고요. 그 과정에서 법인이 바뀌는 것도 안 되고 부서원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용연수 기간 동안 목적 이외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경우에는 약정 취소하셔야 되고요. 취득한 물품이나 그 다음에 보조금은 환수하셔야 되는데, 환수되거나 반환된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골치가 아프시죠? 어, 원칙적으로는 마을 기업에 이관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각해서 그 대금을 받게 되죠. 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서 각 주체들에게 비율 나눠서 기속시키시면 되고요. 내각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하시면 그리고 소모품이 대부분이다 하시면은 이제 물품 관리법을 읽어해서 불용품의 양여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혹시라도 판단하시는데 문의가 있으시면 행자부라꼭 상의를 하셔서 이제 이런 법 아마 법 설명 다시 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진행하시면서 또 질의사항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려야만 사고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신유형 마을기업을 20% 이상 발굴해서 어, 행정으로 추천하셔야 됩니다. 어, 강원도 기준으로 20% 이상이니까, 시도에서, 어, 신유용 마을 계약 발굴하실 경우에, 이제 강원도랑 좀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쿼터제가 20%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준비하시는 마을 계약도 많은데,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심상 점점 힘들어지는데, 쿼터제까지 적용이 돼서 신유용, 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 고민, 을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리형 말기업이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말기업 중에도 심리형에 포함되는 이 말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핵심은 요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자원 활용이고요. 하나는 공공이익추구형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심리형 말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제가 쓴 글의 목적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설명만 드리면 될지 사실 전월의 글다이가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지측 보시면 은 신유영이 그래서 뭐냐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유형의 방향이나 행자부의 목적에 대해서 최대한 풀어본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풀었지만 앞으로 점점 구체화될 건데요. 지금 시, 어, 지정 심사를 준비하시고 공모를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드신게 가장 자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장점은요.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신유형을 발굴하셔서 어떤 모델을 하나 구축을 하시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이제 하나 열려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거는 지역자원 특성형인데요.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로 적어봤어요. 인력자원 공공자원 전문기지 활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말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없죠. 그냥 준비하시던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조가 되는 거는요. 독과점성을 지닌 자원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성 없는 민간의 영역과, 영역과 무분별한 경쟁을 하는 말기업이 말기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 말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의 독과점성 말이 좀 무섭지만 독과적성이란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좀 풀어놨는데 지, 지역 자원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이라는 범주 안에서 형성된 자원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주민이 그 자원의 주인이면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독과적성을 표현하는 게 수월해지겠죠. 똑같은 자원을 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하는지에 독과적성이 반영이 되면 됩니다. 자원 자체가 여기서만 나는 것을 찾으시지 말고요. 자원을 상품화하고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우리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걸로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게 독과적성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말격 사업으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민 스스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독과정성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사위원회 열려서 대표 분들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요. 우리 아니면 못하고요. 다른 말겸이랑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게 곧 독과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준비하실 때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자원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계신 행자제 윗분들이 좀 각종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세요. 공공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설, 시설 자원도 포함이 되고 문화재나 문화자원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인 것이 공공자원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위치하고,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권을 얻는다면, 우리가 우선치 될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지자체 주민분, 아 지자체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자연자원이나 어떤 문화자원이나 시설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넘겨서 운영권을 주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 운영권을 마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넘기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큰 접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마을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결자체를 구성을 해서 법인으로 마을 기업을 하시는 것만큼 주민 스스로 사업성을 갖춘 모델이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마을 기업이 사업성을 갖추고 우리가 운영권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해보겠다 할 경우에 여기 우선권을 좀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음,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자원. 지, 자연자원이나 어떤 폐교나 이런 시설자원의 우선권을 마을기업에 구절 넘기셨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어떤 일부 특정 부분도 마을기업의 운영권이나 시설 사용권을 주시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잘 아시겠지만 말기업은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말기업의 근본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드시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자원의 자 활용권, 왜냐하면 그 어떤 공동체 조직보다도, 국가보조사업보다도 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말기업이 최고거든요. 그런 말기업의 장점을 지자체잘염두에 두셔서 우선권을 주시면 아마 이 부분은 무난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주녀한테가 주냐. 어?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근거를 대라. 이런 거 많이 민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선권이나 활용권을 넘기시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업 결과로 인한 궁극적인 혜택이 마을기업 구성원들 혹은 마을 기업이 미치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만 몰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을이 그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한 지역사회 전반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고루 가는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을 찾아야만 우선권 활용권 유지인데도 좀 용이할 거라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없이는 자원이 아무리 좋아도 신유형 마을기업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보시면 알겠지만 심사기준이 기존 마을기업 심사기준과 2차년도 1차년도 신리역 마을기업 심사기준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만큼 쿼터제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이게 기회가 되지만 아닌 경우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이익 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전반으로 편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염두에 두시지만 자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죠. 주민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 혹은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육성된 인재들,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행정부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인재 활용과 관련한 어떤 다른 루트를 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네, 그 정부 정책 전반이 이제 지역 청년 인재를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청년을 지역에 앉혀서 지역에서 또 다른 인재를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거기에는 분명히 마을 기업이 할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래서그바짝이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곧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신유형 마을기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에서 고려되었던 점들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말하는 기술은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신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수요가 확실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도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방범 사업이나 에너지 사업이나 음 주차장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분명히 지역에서는 필요로 한데 누가 나서진 않고 우리가 직접 나선다면 우리도 지키고 우리 돈도 벌고 그러고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고 이런 것들을 심리형의 범위 안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만 치울 짓이 마시고요. 행자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좀 발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신규 마을기업의 20% 이상을 심리형 마을기업으로 별도 추천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사업 유형의 참신성과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차별화해서 신장하겠다 나와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신유형 마을기업 육성책이 계속 마련이 될 거고요. 2017년에는 별도의 사업비도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키워가겠다는 게 지침에 명확히 나와있는 만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회를 활용하시는 차원에서 기초, 특히 관역에서는 신유형 말격 육성에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하는 거는 지금 지자체형 예비 말격 제도 많이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강원도는 기초 단위에도 굉장히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기초 단위에서 발굴하는 예비 말격을 신유형을 육성하는 데에다 좀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입성된 신유형마을기업이 광역심사를 통과해서 현탁으로 오시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만큼 예비 기초 단위 예비 말격이 있는 시도가 없거든요. 제가 전국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그만큼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어떤 제조적 기반 아래서 활용하시기에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향후에는 올해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웃음>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커뮤니티 벤처 방식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기간도 마찬가지고 기초 단위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창업 문의가 들어왔을 때 신유형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고 앞에 와우 제목이 들렸네요. 네, 앞에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이 여기도 있죠. 지역 인재와 청년 육성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형 마을기업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유통형 마을기업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원도도 유통형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마을복관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들 시도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유통형 마을기업에서 유념하셔야 될게몇 가지 있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협회가 주도해서 마을 기업의 대표 혹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법인에 새로 주식회사, 2015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유통 마을 기업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었죠. 주식회사를 설립하라는 말이 2016년 지침에 삭제됐습니다. 법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바뀌기 이전의 배경은 요 반드시 법인들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을기업 대표가 대표의 명의와 대표의 개인 자격으로 유통형 마을기업 출자자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마을기업이 모여서 유통형 마을기업을 협회가 중심이 돼서 유통형 마을기업을 구성하시잖아요. 이럴 때 각각의 마을기업 법인이 마을기업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2016년에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음, 이 부분을 만이에 2회 참여자의 경우에 30% 이하만 허용한다. 왜 일부 투자자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30% 이내로 그리고 이제 다른 뭐회사개업이나 다른 연계를 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출자는 가능하지만 비율을 조정해라는게 2015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요. 이 부분이 약간 보완이 됐어요.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어떤 판단에 이거해서 일부 비율을 조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조금에 의존하시기 많이 부족하죠. 민간투자 불러일으키는데 투자 비율이 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적합하냐이 비율 조정을 해주는데 적합하냐 여부를 심사한 이후에 이 비율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유통형 설립하실 때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유통 전문가 1인 이상이 운영에 참여해야 석 된다는 것도 바뀌었고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마이 대표들 뿐만 아니라 행정원 추천위원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 기초자치단체 담당 과장 등이 운영위원회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또한 20% 이상 자부담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박스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음, 매장이나 디자인, 가은 로고 이런 것들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마을 기업의 대표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매장 디자인하고 뭐 상품 구성하실 때 행자부랑 반드시 상의를 성의, 거치시지 않으면 사업이 다 짜신 다음에 차고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전에 인사구랑 논의하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어 작성해 을 놨습니다. 서식은 제가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식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서식에 대해서 바뀐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업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끝 <웃음> 같은 거를 쓰셨는데요. 아무래도 2차 사업 신청하실 경우에는 1차 년도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 양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시지 는 모르겠지만 서식 7번까지는 마약기업 분들 신청받을 때 활용하시는 서식이고요. 8번부터 2후는 지자체 분들이 마약기업 지정하고 관리하시는 때 사용하시는 서식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짧아 너한 3시간 주셨으면 하나하나 다 했을 텐데 90분 안에 다말하니까네 약정 체결일입니다. 약정 체결일이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 1월 1일인가요? 사업 정상 완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약정 체결하실 때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며칠까지를 약정 체결하신다고 쓰시죠? 그게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이고요. 제가 지금...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신규 마을 기업일 경우에 2017년에 아무도 못 들어오십니다. 1년을더 하고 후년에 들어오시라는 개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신규 마을 지정받은 마을이 그호분 지정을 받아서 약정체결일이니깐 제가 그래서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을 기업은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했다 보는 7월 이전에 약정 체결이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 시점을 둔 겁니다. 근데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부를 해결하는데 약정기를 미루신 건 사실 지자체와 개별 말기업의 음 개별적인 사안이었잖아요. 그렇게 지침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거죠. 원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말겸이 아마 7월 이전에 약속 체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하실 때좀애 먹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월 2일이 기술을 하면 7월 이전에 6개월이 기간이 있어서 뭐 그거는 저희가 다르게 기준일이 공부이고 뭐 2월 15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 수도 있요 그죠. 그래서 어, 지침에 어, 약점 체결이냐 아니냐 안쓰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조건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평법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껌별 행정부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거나 단수착오가 발생해서 음,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조건부 지정으로 말료이지정 됐지 사실은 다 탈락했거든요. 근데 일부 조건부가 간 경우에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조건부 지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해결되는데 시일이 많이 필요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상의를 좀 하셔서 별도의 전화를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부분이 아마 하시면서 혼란이 많으실 거예요. 강원도는 설립전 교육이 언제 진행됐죠? 아, 올해요? 네. 올해 2월 15일. 이제 해요? 아직 안 해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웃음> 설립전 교육이 이미 진행된 경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문 교육이면 오면 난리가 아니에요.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그죠? 그죠. 그죠. 그래,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아니, 네. 네. 분 내용인데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질문 조지가그8을밀일 저가 아니고 네. 그 여기, 저희 같은 경우 공군은 2월 달 공부하잖아요. 네. 2월 달을 기준으로 확보를 6개월을 얘기하는 지 아, 그죠. 알아, 알아요. 안 아, 돼. 네. 원래 이거를 기준 시점 자건 사실 약정에 포함된 사업 기간이거든요. 1 2월 30일, 그러니까 가능한 지 여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고요. 약정 기준일을 기준으로만 저는 집중 설명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 이후의 거는 문의하시라는 게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전년도 사업과 관련한 정산 서류 제출 모두를 1월 중에 다 거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0고일이 2월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자체 직원분들 편의에 의한 공고일이잖아요. 사업완료는요. 정상보고가 완료가 다 되면 사업완료가 된 거죠. 그럼 1월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존 시점을 갖기 위해서는 약정 체결일이 맞고요. 근데 이제 조건부 때문에 6개월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되 올해부터는 내년에 2차 지정이 못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후년에 2차 지정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일괄 적용이었어요 근데 예외가 열리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막판에 예외가 적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신자나 뭐 적격 검토 이런 거는 궁금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적격 검토 걱정 안, 안 되시는 거 보니 제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생긴 부분인데 별로 혼란이 없으시,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저희가 막 예시로 막 그렇게 넣어 놓기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보시면 약정서도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약정서도 약간 바뀌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적격권도 확인서에도 이제 OS 스 여부로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서류를 걷어봤는데 이거는 다 서류가 미비해서 X 이렇게 하시진 않아도 되잖아요. 일부 신청 기한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서류를 만들어서 오시라는 것도 좀 권장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하시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청서에 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 X 스 이렇진 않고 어차피 현지 조사 가시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 뭔가 보아이 되는 걸로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시던 것처럼 잘 몰라서 준비 못 하시거나 이제 미비했던 부분은 갖추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빨리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이제 적격 검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까지는 일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강원도에서 찍은 거죠 아니에요 행자부에서온 거예요 여기 6 87페이지 적격 검토 확인서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얘가다진한글씨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저희가 굉장히 투명하게 옅튼 회색으로 넣은 건데 이게 너무 사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얘 라고 써 있는 부분은 다 빈칸이어야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나와야 는데아 네, 네.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법인명이나 조지총대 이런거 적혀있는건 전부 예시예요 예시 지우고 쓰셔야 되고요 어차피 서식 다운받아서 쓰실거잖아요 거기에 거기가 되게 옅은 글씨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너무 자세히 적혀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 마이가 팀장님 성격입니다 그래서 참고 최대한 사고를 줄이시기 위해서 이거를 세세하게 다 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니라 정말 예시라는 거 참고하시고 다른 서식도 아마 이렇게 지난 글씨로 어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일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 같은 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인데 예시가 오히려 사고의 틀을 제한할 수 있어서 저는 예시를 넣는 걸막아내려고 했으나 네, 예시가 청구가 많이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상보고서나 사업계획서에 있는 예시들은 다 삭제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71페이지 33번 말겨기업 회원 명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말겨기업 회원 명단이 그동안 이게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렇죠? 주소도 다못 적겠네 연락소 다못 적겠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려서 가로 양식으로 쓰시는 건 괜찮지만 어떠한 항목도 이미 삭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제출하시는 명단보면는이 서식 그대로 현장까지 오는 명단이 거의 없어요. 이 중에 뭐든 두개 정도 지우시거든요. 이제 안됩니다. 그러면 서식에 손해되시면 전부 안됩니다. 자격이 미달이 되니까요. 그걸 좀 강조를 해주셔서 얘를 좀 이렇게 돌려서 크게 만든 서식을 이제 지자체에서 배포를 하시거나 항목마다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이거를 처음부터 돌려서 넣을까 하다가 편집상 좀 보기 안 좋아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삭제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정보 동의 여부는 솔직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없으면, 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뭐도 지우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법인 기금 중에 일괄 통으로 자부담을 납부했을 경우에 이 개개인의 출자 금액은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적으세요. 왜냐하면 법인이 동일한 출자를 받아서 법인 기금을 만드는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자수가 있잖아요. 출자자수가 있잖아요. 이일거 아니고요. 다 출자 받아봤고 주식회사도 어쩌면 출자, 구자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구자를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계산된 출자 금액을 다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 용기는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개개인의 출자 금액, 그리고 여기에 침필 서명, 그것과 함께 통장 사본에 통으로 찍힌 그 통장 사본과 회의록 첨부, 회의록에 따라오는 다시 집필 서명까지도다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서명이두개 들어가죠? 차고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식을 또 참고하셔야 될 게, 네. 그,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에 재무제표 청구해야 되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약정서에도 앞으로 사업 계획서가 뒤에 첨부가 돼서 약정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들어 있긴 한데 사업비 비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형태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가 사업 거기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어예 네. 그리고 그한 가지 더 공원활동이 사업계획서에 자세히 적게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의 공공성이나 공동체성 판단 여부 부분을 약정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가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관하는 서류에 꼭 첨부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관리카드의 항목들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좀 혼란이 생기실 거를 감안해서 관리카드는 별로 어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정보표가 약간 상세화됐다는 거그 네. 외에는 질문 없으시죠? 네, 네, 네. 아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또그 중요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또 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어1 3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13페이지 보시면 설립전 교육이 24시간 동안 아니, 14시간 설립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어 인문 기본 심화 단계로 이수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수효력기한입니다그 표에 보시면 각 단계별로 이수효력기한이 있죠 작년도에 설립적 교육을 이수하셔서 작년에 말이업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을 하시는데 입문 단계는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침이 다 바뀌었죠? 지침이 바뀌었는데 작년 지침만 듣고 말이업에 들어와서 아 무슨 소리 나지침에 이거 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년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2015년에 설립적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게 뭐 11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올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1년은 말이 그 1년인지 해가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설명할 때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입문 단계 4시간만. 그러니까 지금 4시간씩 들어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 챙기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강원도랑 지원 기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올해 지침 내용의 전문 교육 부분에는. 어 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70개 지자체에 인터뷰를 했는데 70개 기초 지자체에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시고 어떤 1년에 한 번만 진행되는 이사항에 대해서 지나가 버리면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 나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없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전문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기술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행부에서도 교육과정을 열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 나중에 공문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렇게 마치면 될까요? 혹시 네 문의사항이 또 있으시면 어, 저 말고 현장으로 네. 전화하실까요? 어, 아예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매번 이제 지침이 바뀌게 되면 매번이 매번 시면그 어, 매번. 매번. 어, <웃음> 지침 관련된 부분을 적용시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동일이 됐었어요. 근데 어, 이번에 이제 이페이지고페이지 보면 기업에 대한 요건이라고 해서 네. 기역성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이렇게 나눠서 어,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이라는 제 생각에는 타이틀을 가질,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 요런 정도에 대한 성적을 띄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기존에 이제 선정됐던 마을기업들 중에는 이런 그, 뭐 부분적으로 어, 이 요건을 충격하는 데도 있고, 미 충격하는 데도 있어요. 그쵸. 양해로 들면, 어, 아직까지 이미 다 형태로 되 있는 데도 있고, 그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급 적용되는 재무제표대 입주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되는 그 문항이 없고, 그렇지 않은 문항이 있는데, 이 언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포험 관련된 부분을 성적을 해야되지 그 소급 적용 관련된 것까지 그다음 다음에, 그다이 다음에, 그이그 다음에, 그그다음그그 다음에, 그그다음다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그다그다음까그 다음에, 그다다그 지침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요건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요건에 대한 설명이 계속 보완 되는 겁니다 요, 요건에 요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면 요 그게 일종의 규제로 다가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자꾸 강화되고 나를 못살게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문항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 요건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이나 출자자수나 출자비율 이런 것들은 매년 차이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TFA나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나 법안, 저기 뭐야, 재정을 앞두고, 법 재정을 앞두고는 고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올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에서는 이 요건 그대로 들어가겠죠 법에서 언급하는 요건들이 충족이 안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기존의 마을 기업들도 이것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잡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떨 생겨갖고 법으로 인해 나를 쫄려고 하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생기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지침에 이런 내용을 법률 생기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정책 방향이나 지침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마을기업이 되기 전에 과는 많이 차이가 생겼음을 한번 설명해나 이런 것들을 여셔서 좀 여지를 알려주시고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법이 생겼을 때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좀 자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 아직까지도 법인이 아닌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동안 하셨지만 분명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불편을 어떤 분은 편법을 사용해서 극복을 하셨고 어떤 분은 사업을 포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초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이 좀 됐을까요? <웃음> 네, 그럼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부터는 팀장님한테 연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